이번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며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반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나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사람이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할 수있겠 있으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청백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네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세활주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네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활줄 일곱을 연인에게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와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참치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이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가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 그것들로 고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사람이 당신에게 들을 자천이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도 사람이 방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네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수 있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블렛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에 다 빼내니라. 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이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도 하며, 날마다 그, 말을 그를, 그 말로 그를 제족하여 졸음에 삼손이 마음이 변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리니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내가 한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리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이 당신에게 들을 자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의 옥에서 맥돌로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한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이 신 다군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린 일이 부린이라 그들이 삼손 삼선...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르되 날개게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년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고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가운,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만누아의 정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사기 16장을 읽으셨습니다. 사사기 16장은 그 유명한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읽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이 삼손이고 그 삼손을 유혹하는 들릴라가 그 들러리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읽게 된다면 아마도 삼손을 여인에게 눈이 팔려서 인생을 망친 사사 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시면 삼소는 믿음의 용사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지요. 그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사기 16장을 읽으면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사이고 사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했다고 이해하려면 16장 이전의 일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그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진 자임이 드러나고, 단한 번도 그 사명에서 벗어나서 실패한 길로 간 그러한 자로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삼손은 자기의 결혼까지도 기회를 삼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곧 블레셋을 죽이는 일을 결혼을 통해서 서슴치 않고 시행했습니다. 16장 초반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겉으로는 기생을 보고 들어갔지만 결국 그의 일을 계기로 블렛의 성문을 열어 젖혀버리고 맙니다. 들릴라와의 사랑 관계도 어쩌면 삼손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하고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삼손이 그를 의도였더라면 처음부터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하는 것마저 블레셋을 죽이려는 의도 때문에 진행된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는 그가 스스로 죽음으로써 함께 죽었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는 히브에서 11장이 말하는 믿음의 용사일까요? 아니면 한 여인에게 넘어간 실패자일까요? 둘째,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은 그의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지냈던 것은 나시린의 규례를 따른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도 사사기 16장의 삼손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